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하는 음식은요 치킨 플러스의 치킨들이에요 치킨 플러스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운 치킨을 만들고자 요 핵매운 치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핵매운 치킨은요 우리 원칩 챌린지 아시죠? 팝키칩스 거기에 들어간 켈란 라노리퍼를 이용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, 저는 솔직히 원칩 챌린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데스너 챌린지를 했어요 물론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 핵면 치킨으로 뉴클리어 챌린지를 하신대요 뉴클리어 챌린지가 뭐냐면 이 핵면 치킨이 6조각을 구수통되는데 6조각을 무려 5분 안에 먹고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먹는 거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우선은 6조각을 5분 안에 먹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리뷰만 할 거고요 이 핵면 치킨은요 우리 핵불닭볶음면이 만스코블이라고 만 해요 몇기가 근데 얘는 무려 22,000 스코빌이라고 합니다. 무려 핵불닭 볶음면의 2.2배가 된 거죠.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크리미어니언치킨이에요. 크리미어니언치킨 같은 경우는 이 핵면치킨 있잖아요. 먹고 난 다음에 놀란 속을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치킨 같은데요. 얘는 순살로 준비했고요. 이 부드러운 크림과 이 아삭한, 아삭하고 시원한 양파를 같이 먹으면 속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 까만색들은 얘들은 이 치킨 플러스에서 블랙라벨 사이드로 난것 중에 가장 재밌는 걸로요 밀크치즈볼인데 네개는 밀크치즈볼이고 하나는 와사비치즈볼이에요 어. 지금 치킨플러스에서는 치킨플러스는요 배달의 민족에서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것터 얼마 안 남았어 그때까지 크림이 어니치킨과요 밀크치즈볼 요거 뭐 부풀로치즈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 주문하실 때 올게 3 0원 할인한다고 하니까 그거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제가 이 새로운 메뉴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맵기가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무슨 고춧가루 그 방앗간에서 고춧가루 빠는 냄새 그 냄새가 장난 아니게 나고 어, 색깔도 되게 검붉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색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거, 이게 거이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요게 6조각에 7,000원대인 것 같은데 요거 시키실 때 한번 재미를 한번 시켜서 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매운거못 드신 분들은 우유나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겔포스 이런 거. 그런 거뭐 드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햇불닭볶음면에 2.2배라고 하니까. 음. 이렇게. 와, 색깔이 진짜 보이,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더 검붉어요. 음. 냄새도 그렇고.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우선은 매운 걸 떠나서 치킨이 되게 부드럽다. 음. 음. 근데 생각 생보다막 그렇게 막 맵진 않다 치킨이 음. 진짜 부드러워요 3조각볶음별 음. 먹은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매운 거 같진 않은데? 와 제가 듣기로는 이게 6조각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3 4 5, 6 7 8조각주었어 제가 먹어본 시킨 중에서는 가장 매운 것 같은데,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 맵진 않은 것 같아요. 음. 우리집 고양이 지금 난리 났어요. 음. 아, 저 오늘 먹겠구나. 한번 해까 지금 세 조각 먹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다섯 조각진가? 라스트 1분 밖에 면 돼요 생각보다 뭐얼핏네 1분 경과 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러 쓸까? 썸네일? 썸네일. 2분 경과 집입니다 3분 경과 어? 다 4분, 경과. 5분 지났죠? 뉴클레어 챌린지 성공! 요 크리미 언니 먹어볼게요. 요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. 응. 아, 맛있겠다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요 치킨. 음. 음. 우선 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. 상콤하고 음 소스 진짜 맛있어. 음 아, 뭐야? 음, 너무 맛있어! 아, 진짜! 치킨도, 치킨도 맛있는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. 응. 상콤하니, 와. 와우! 이렇게. 음. 네 개는 밀크칩 모르고 하나는 와사비야. 복불복이지. 친구들랑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재밌을 것같아 저는 이거 먹어 볼지 모르겠네. 한번 먹어볼게요. 어째 관련 딱. 오늘은 치킨 플러스의 행맨치킨과 크림 어니언치킨 그리고 밀크치즈로 먹었는데요. 행맨치킨은 저희가 솔직히 좀좀 좀 살짝 긴장은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고춧가루가 이 육즙과 같이 어려가지고 울좀 많이 중화된 것 같고 어 매운 거 좋아하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크림 머니치킨은 여러분 크림 너무 맛있어 상큼해 가지고 이 행명치킨 같이 먹으면 매운맛도 중화되고 아 그, 그냥 이거 없어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라벨 그 사이 에 시리즈 중에 제게 제일 재밌게 나온 밀크치즈볼 있잖아요 그게 복불복으로도 변경되니까 친구당 있을 때 복불복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. 단 행명치킨 진짜 매거못드신 분들은 드시지 말으시고요 저처럼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, 그럼,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뉴클리어 트렌디 성공했습니다. 안녕!